반대로 배의 힘을 빼볼까요? 배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골반이 뒤로 눕게 되거든요. 예, 이제 특히 이제 한국인들한테 이 형태의 몸이 상당히 많아요. 예, 앉아서 오래 생활하신 분일수록 많이 그렇거든요. 예, 배가 나오게 된다는 것은 골반 쪽에 힘도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같이 공유할 내용은요. 다리를 앞으로 편 상태에서 상체를 깊이 숙이는 전글 자세. 앞으로 숙이기 또는 뭐 파스치 못하다 하나 이렇게 부르는 자세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숙일 때 어때요? 좀 편안하세요? 잘안 들어오신 분들 있죠? 허링 쪽도 당기기도 하고 이뒤 다리 잘안펴져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이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릎은 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릎을 억지로 힘으로 이렇게 무릎을 눌러서 펴려고 하지 마세요. 아랫배를 충분히 안으로 당겨서 이 엉덩 관절이 깊이 굽혀지게 해주세요. 여기가 굽혀지게 되면 골반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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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중요한 부분은 골반과 허리이기 때문에 다리를 펴는 데는 포인트를 주지 않겠습니다. 아랫배를 당겨주시고 골반은 천천히 위로 이렇게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 유지하겠습니다. 들이쉬면서 가슴 넣어 펴주시고요 팔은 천천히 위로 들어 볼게요. 내쉬면서 머리를 먼저 숙이는 게 아니고요. 배를 당겨서 골반과 허리를 조금씩 앞으로 가져와 볼게요. 많이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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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먹 하나만큼씩 굽혔고요. 네, 더 많이 굽히셔도 괜찮아요. 뒤쪽에 다리가 잘안 펴져서 굉장히 심하게 당기는 분은 더 많이 굽히세요. 무릎을 더 많이 굽히시고요. 허리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숙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숙여서 허리 바깥쪽에유추 디스크 부분이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간 압력을 더 많이 키워놓으시는 건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고관절의 힘을 사용하시고요. 복부를 사용하면서 골반과 허리는 위로 곱게 세운 상태에서 천천히 숙여자 네. 일상생활에서 허리 쪽은 항상 많이 과도하게 눌리기도 하고요. 또이 자세 유지하는 허리 근육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허리 쪽의 움직임을 좀 신중하게 잘 고려를 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것처럼 하시면 허리 쪽 훨씬 편안하면서 골반과 다리, 척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자세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유용하셨으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